얘네 여기서 좀 뛰게 하고 물 먹이고 힘 한번 빼고 힘 빼고 이제 다시 걸어가면 되겠지. 아우리 애들은 점프를 안 해요. 어 그래? 응. 나, 오는 거 받아. 점프 같은 거 하지 않아. 브랜디가 점프 잘하는데. 네. 네.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어떻게 <어떡해>. 아직도? <웃음> 저 올레길에서 <웃음> 네, 얘가 브랜디예요 올레길에서 <웃음> 어, 올레길 걸으시나봐요 네와 아. <웃음> 어, 진짜, 신기, 진짜 신기하네요 <웃음> 어, 진짜 신기하요아 <웃음> 너무 신기하다 <웃음> 아, 기다려 유튜브도 음, 뭐. 이렇게 볼 수가 있네 <웃음> 아, <웃음> 너무 신기하다 진짜 아 이거 그 쓰레기 하는 것도 같이 하시나보다 네. 클리너는 힘들지 않으세요? 아 그래도 힘들죠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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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now I can lean on you o o 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uldn't star, y o u l make a wish No, I don'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because you're my everything I do, do, do, a a p l r o a n d n o w it's true ooh, ooh, The way you make feel is <laughs> so good, baby So good, so good I want to be i t h o u b a b a k e my a n d hold it e you t m d o d i i g d d s 피부 f 촉 e l i n g never felt so real. My heart is on the table. b I 어떻게 <웃음> 올레길 걷다가 아시는 분? 제주도 분이 아니신데니까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요 맨날 암기하고 어디로가쫙 툭으로 가길래 <웃음> 여기서 이렇게 만질 <맞을> 줄 몰랐어요. 어디? <웃음>